어,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파동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런 어, 식으로 그려지면은 우리 추세전환형 패턴 중에 하나인 역헤드인 숄더 패턴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러면은 이러한 패턴의 가장 큰 포인트는 목선이죠 목선 이런 식으로 목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 이런식으로 패턴상의 목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돌파를 할때 볼륨이 그렇게 많지 가 않았어요 볼륨이 그렇게 많지 가 않았어 이 박스건 상단 돌파할 때도 그렇고 단기봉에서 좀 볼까요? 볼륨이 많이 붙었는지 음. 그렇게 많이 붙지 못했어요 어. 비교적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볼륨이 많이 붙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 확률에 있어서 볼륨이 많이 붙어야지 좀 기대를 할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조금 아쉽지 않나, 볼륨이. 그래서 6, 7,600에서 7,700불, 이 사이가 이제 그 목선, 목선 저항 영역이었죠. 그쵸? 어, 여기가 일봉 차트에서는 딱 구름대 선이랑 겹칠 거예요. 그딱 목선이랑 구름대랑 딱 겹쳐요 마법같이 근데 저는 목선 돌파를 한 번에는 성공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봤던 그 관점이고 실제로는 한 번에 뚫었습니다 근데 목선을 한 번에 뚫었을 때는 볼륨이 강하게 붙었으면 그대로 랠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같이 워낙 약세장인 상황에서는 한번 매도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 리테스트를 받는 여러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어... 여기에서 지지를 좀잘 받아줘야겠죠 그쵸, 목선 리테스트를 주는 이 움직임에서 지지를 좀잘 받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돌파한 것 치곤 볼륨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목선이랑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확장된 요지점 8,000불 어, 그래서 지금은 단기봉에서 보시면 은 그쵸,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봉. 나오고 있는데 요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어디까지 이어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7000불 그렇죠? 아, 7700불 7700불 박스권 상단 근데 저는 조금 더 내려가서 기울어진 목선 또는 1시간분 구름대네요. 1시간분 구름대 <웃음> 여기에서 반등을 다시 주느냐? 아니면 은 조금 더 내려가서 1시간분 구름대 7600불 정도에서 그러니까 7,700불은 이탈하고 기울어진 목선에서 지지를 받고 가는 어, 이러한 경우가 나오느냐 요거는 좀 지켜봐 줘야 될것 같습니다 MACD 어제 주봉차트 MACD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바닥을 다지고 어, 영선 돌파 MACD 골든크로스 영선 돌파 만드는 MACD 움직임 나오면 은 좋은 움직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어, 우리가 그려놨었던 채널 있죠 어. 피치포크 채널로 그렸던 요우하향 하고 있는 채널 어. 그래서 이런식으로 채널이 그려지게 되면은 채널 상단을 한번 두번 세번 찍고 어, 그 다음에 채널 상단을 이탈을 하게 되는 우상향으로 돌파를 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스리드라이브 패턴이라고 합니다. 스리드라이브 패턴. 스리드라이브 패턴에 의해서 여기가 원래 그 비율이 있어요. 각각. 여기에서 대돌림이 0.618.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연장비율이 1.272. 어, 이런 식으로 1.272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고 1.618도 대돌림 중에서 많이 나오는 그 비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비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채널 하단에서 반등을 주고 어, 다시 한번 채널 상단을 도파하러 가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 MACD가 이런 식으로 어, 말아 올리는 모습 상당히 좋다. 지금 여기가 6월달에 한번 어, 헤드앤숄더 웨이크 나왔던 이 자리, 이 자리가 7,700불일 겁니다. 7,700불. 700불이고, 어, 10월 달진핑빔 나오기 전에 이런 어, 식으로 움직임 가져나가다가 한번 이탈하고 7400불에서 동시에 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캔들 종가가 이렇게 그어지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8000불 조금 안 되는 가격일 거예요. 8000불, 어. 그래서 지금은 어, 박스권, 박스권 상단이 7,700, 그리고 박스권 확장된 1.27이 확장된 비율이 8,000불이었으니까 어, 박스권 기준으로의 저항선이랑, 그리고 제가 주봉캔들 종가 상당히 중요시 하잖아요. 주봉캔들의 종가, 주봉종가. 주봉종가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7,700불은 어, 6월에 달 만들어진 캔들 종가, 그리고 8,000불은 10월 달에 만들어진 캔들 종가랑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강한 저항이 어, 이런 식으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금씩 뚫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MACD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저항을 조금씩 뚫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8,000불 뚫으면 이제 8,500불까지를 타겟으로 볼수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채널 채널 딱 중심 저항과도 겹치네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해. 지금은 주봉 종가의 어, 저항 영역,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가 박스권으로 봤었던 박스권 상단이랑 그 박스권 상단이 1.27이 확장된 비율만큼 어, 그 영향, 영향이 확장된 고지, 고지점, 그리고 어, 우향하고 하 하향하고 있는 피치 포크 채널의 중심선 저항이 딱 겹치는 자리가 8,000 뷰입니다. 어, 목표가는 그냥 패턴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목선이 기울어져 있고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기울어진 목선을 돌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식으로 아, 목표가는 여기서부터 목선에서부터 바닥까지니까 그렇죠. 목선에서부터 바닥까지니까 비상가 손가락으로 대보고 있어요. 어,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되겠네. 어, 이 패턴의 목표가가 있습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있어가지고, 이 목선에서부터 머리까지 이어진 요이만큼 목선 이탈시부터 쭉 이어진다는 어, 그런 목표가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유 어, 지점이 박스권 상단, 어, 그리고 박스권 확장된 고1 2 7이 확장된 8,000불, 그쵸? 어, 그리고 어, 박스권 상단, 기울어진 목선, 여기가 7,600, 7,600, 7,700, 그리고 8,000 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뭐 여기에서 반등을 주든 여기에서 목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주든 이런 거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고 라 하고 이 목선 돌파하는 파동이 이어진다 라고 했을 때 어,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8,800불이다. 8,800불. 그렇죠. 8,800불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이어볼게요. 일봉이나 주봉에서 어떻게 이어지나 보는 겁니다. 8,800불이라고 하면은, 일봉 구름대 돌파를 하고, 어 남겠네. 그쵸. 일봉 구름대에는 돌파를 하지만 후행 스팬은 결국에는 구름대 저항에 부딪히게. 그쵸. 이목은 참 과학입니다. 주봉차트에서는 구름대 상 구름대 하단 돌파하고 나서 조금 더 갔다가 가는 거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대로 쭉 가면은 8,800불 정도니까 주봉 구름대 안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주봉 3드라이 패턴에 의해서 다시 주봉 구름대 상단까지 돌파를 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표가를 충족을 하려면은 역시나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어, 조정 좀 시계 나오는데 어, 잘 마무리 돼야지. 최대 풀백 조정을 풀백이라고 하는데, 풀백 최대한 7600불, 7500불에서는 마감해줘야 돼.